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일용근로자 공수와 일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공수란 일정한 작업에 요하는 인원수를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수는 근로한 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1공수는 기본 근로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0.5공수 12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5공수 그리고 1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2공수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이 공수 개념은 연장근로라든지 아니면은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서 공수를 더 올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공수와 일수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만약에 한 근로자가 하루에 4시간 근로를 했다면 0.5공수의 1일수가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로를 했다면 1공수의 1일수 하루 12시간 글로했다면 1.5 공수에 1일수가 되고 하루 16시간 글로했다면 2공수에 1일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시간, 내일 4시간 글로했다면총 공수는 1공수지만 2일수가 되고요. 오늘 4시간 글로하고 내일 8시간 글로했다면총 공수는 1.5공수에 2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근로 시간과 관계에서 공수가 늘어나지만 일수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근로한 날짜에 따라서 일수가 올라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공수와 일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